MBC의 머리원 비디오스타는 자본주의 커플 특집 환장의 조합이야 뭐야 라는 제목으로 16일 방영됐다. 이날 특집에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자랑하는 15년 직위의 형제 이계인과 지상열 그리고 지상열의 라디오 콤비인 충자 홈쇼핑 완판 신화 김남매 콤비인 김새롬과 김성일이 출연했다. 김숙이 이 자리에서 잘 풀고 가야 할것 같은데 라며 이혼 후첫 예능 출연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김새롬에게 이혼 후 심경에 대해 물었다. 김새롬은 일단은 다들 너무 보고 싶었다며 사실 많은 분들은 저의 그 이혼에 얽힌 두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것이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전반적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들 알다시피 저는 좀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기도 했고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랑 같이 사는 거랑은 되게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김세롬은 서로 몇십년 동안 살아왔었기 때문에 룰을 정하는 과정이 서로 서툴렀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그 논란의 이슈거리가 저의 이혼 결정에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거지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숙은 너무 다른 억측들이 나오니까 둘이서는 단순하게 결정한 걸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며 계속해서 오해가 겹쳐져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새롬은 그 당시 오해가 생겼을 때 사실 해명이나 변명은 빨리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라며 아무 얘기를 안한 이유가 너무 개인적인 문제인데 내 얘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들어주실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대중에게 하는 건그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제가 데뷔한 지 오래가 됐지만 제가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보다 들어야 하는 시간이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제 감정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해지지 않았다며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100% 진심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가진 게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